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에 무서 조성희입니다. 자 주간 주식 시장 전망을 매주 하지만 요즘 같은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은 나지 않습니다. 아, 뭐 <웃음>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또 이런 때또 뿌려둔 씨앗이 또 좋은 그렇죠. 꽃을 피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되돌아보면 아, 네. 항상 후회를 합니다. 아, 후회를 그렇죠. 하는 그때는 네. 그 당시로 돌이켜 보면 굉장히 불안. 염려, 초조, 걱정이 많았던 때도 네. 주식은 많이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이유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지금도 같은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핫 이슈에서는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네.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웃음> 뭐 그렇죠. 매수해라 네. 이런 뜻은 아니고 네. 떨어지는 것을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월 셋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그래도, 네. 어, 한국은 주말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예,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로 또 영향을 끼치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네. 지난주 코스트, 어, 지난주 코스닥 어, 지난주 한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아, 지난주를 이제 살펴보면 주초에는 좋았습니다. 음, 음. 근데 주말에 이제 목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금요일 날안 좋았죠. 왜 그러냐면은, 예. 미국의 그 소비지표가 나왔었었는데, 음. 예, 그 거기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이 대략 한 7.3%로 예상했는데 음. 그걸 넘는 7.5%가 나오면서 예. 미, 미국 시장이 안 좋고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음. 주식시장이 이제 끝난 이후에 미국의 금요일 날 초반 전에는. 이제 그 물가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잠재우면서 상승 출발했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음. 좋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국 시간으로 한뭐 (11시) 정도부터 예. 시작을 해서 주가가 그 내려가는 음.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여기에 있어서 러시아가 어 우크라이나를 이제 궁습할 수도 있다 음. 어 그래서 자국민을 철수를 시킨다 그런데 또 미국도 어 미국의 자국민을 철수시킨다고 예. 했는데. 또, 러시아도 러시아 자국민을 철수시킨다는 음.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16일 날, 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다. 날짜까지 못을 예. 박았어요. 근데, 첩보죠, 첩보. 그렇죠. 근데, <웃음>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16일 날, 저기, 저기, 한다는 그 디데이를 잡았다는 음. 얘기는 여기죠. 역공이죠. 음. 즉, 음. 16일 날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 음. 그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음.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국제적인 신뢰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음. 어, 침공하지 말아라 하는 음. 뭐 이런 역공이 아닌가 어, 예.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음. 이제 보는데 자 만약에 이제 침공을 했다. 그래서 음.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다. 예.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글로벌 전쟁이 1941년, 음, 음. 우리나라 이제 한국전쟁도 포함이 예. 되겠죠. 1941년 이후에 21번이 있었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굉장히 길었지만 더 짧은 예. 전쟁까지 포함이 됐겠죠 21번이 있었는데 이 21번의 전쟁 중에 평균 하락폭이 음. 마이너스 4.6% 예. 그러니까 4.6%라고 한다면 그리. 음. 어, 여러 가지 이슈에 비해서는 예. 많이 빠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하락을 하는데 하락하는 그 기간. 음. 이제 그래서 이슈가 발발해서 어, 바닥까지 떨어지는 음. 기간이 평균 19.7일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지나서 바닥을 찍었다. 음. 음. 그 다음에 다시 음. 에, 그 사안이 벌어지기 이전에 회복한 데까지는 대략 43.2일이 음. 걸렸다. 이런 것이 있, 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이와 가장 유사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은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를 음. 이제 침공한 일이 있었어요. 었 예. 이제 그게 이제 가장 2014년 3월에 있었는데 음. 이때도 한 5월에 연속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정상화가 됐거든요. 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러한 그 경제적인 어떤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 음. 아,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는 일과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어, 너무 이렇게 좀 그, 어, 신, 이렇게 여기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예.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을 한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전으로 끝날 가능성 하나 하고 아, 그렇죠. 또 반대로 그것이 소위 말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네, 가능성인데 수도 있겠죠. 만약에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휴지가될 수가 있고 그렇죠. <웃음> 어떤 행위, 경제 행위도 소용없기 때문에 네. 그것은 생각 자체가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도 오히려 다 미국도 군대를 철수하고 네.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 어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이 기간을 매수 나름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전쟁은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수 없는 상황. 반대로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전쟁을 제외한 경제적인 내용들은 네. 어느 정도 지금 전개가 되어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그렇죠. 모습인데 네. 자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2022년 올해는 제가 좋다는 타이틀을 일단 음. 걸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음. 이제, 주가가 하락한 주 범은, 저거죠. 금리,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예. 어, 또 하나는, 이제 경제, 경제가 침체될 음.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 인플레이션 문제는 현재로서는 한 5월이, 예.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음.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좀 이제, 에, 이번 주에 나오겠지만, 그 중국의 PPI, PPI, 즉, 음. 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하락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 하락이 아니라 플러스이긴 한데 상승률이 12월에 비해서는 어, 덜 상승하는 걸로 예. 나와있습니다. 기조 자체가 꺾이는 걸로 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예, 추세가 그렇죠. 꺾이고 있다고죠? 그렇죠? 음. 이 얘기는 뭐냐면 은 어, 세계 경제의 공장이라고 하는 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꺾인다는 것은 음. 어, 결국에 있어서는 물가 상승률이 에, 조만간 고점을 찍고 하락할 음. 가능성이 많다. 예. 이런 전제를 하면서 자, 제가 이제 그 지금 첫 번째로 그 도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도표는 어떤 도표냐면요. 음. 그 1955년 이후 1955년 이후 미국에서 금리를 세번 연속 올렸을 때의 자료예요. 음. 예. 1955년 이후 금리를 세번 연속 0 2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를 한꺼번에 2%, 4%, 5% 이렇게 올리지 않으므로 그렇죠. 점년적으로 조금씩 올리는데 네. 그 올리는 횟수가 세번 이상 이상인 경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조적으로 올리겠다는 뜻이 되죠. 겠세번 음. 이상이라는 건 예. 그랬을 때 그랬을 때 12번이 있었답니다 지금 저 자료를 보면은 55년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12번이에요. 음, 예. 12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었는데 그림에서 보면 마이너스 된 구간은 딱 하나만 보이네요. 딱하나인요 12번 중에 <웃음> 예. 금리를 올린 첫해. 예. 첫해에 마이너스가 된건 1972년부터 74년 이때한 번이고 이때는 어떤 경우 때문에 아, 이때는, 특이하게 마이너스가. 이때는 이제 오일 쇼크였죠. 아, 오일 쇼크. 예, 오일 아, 그러네요. 70년대. 예, 예, 예, 맞아요. 오일 예. 쇼크로 인한 금리 인상이었기 음. 때문에, 그거는, 어, 뭐, 대단한 쇼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국도 예.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아죠그 그렇죠. 때. 엄청나게, 예. 그, 받죠 1차 오일 쇼크. 때 그렇죠. 그때는 예. 금리 인상보다는 오일 쇼크가 원인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게. 판단하는 그렇죠. 게 맞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그 때를 제외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가 음. 좋고 잘 돌아간다는 걸 의미를 하다 보니까 다 좋았습니다. 그렇죠. 과열되고 있는 경기를 진정시키기, 약간 찬물을 예. 얹어도 되겠다 싶을 그렇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웃음> 그렇기 때문에 다 좋았다는 걸 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금리를 올리고 나서 어 경기 침체가 음. 온 건, 예. 첫 번째 금리를 올린 이후, 음. 첫 번째, 아직 우리는 이번엔 금리를 아직 안 올렸죠. 예. 첫 번째 금리를 올린 이후, 25개월 후에 음. 경기 침체가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올린다면 적어도 2023년까지 괜했다는 보시죠. 25개월 얘기죠. 후면 2년 뒤네, 그죠? 그렇죠. 음.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음. 자 그랬을 때 한번 어,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2015년도에 예. 즉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온 음. 다음에 제로금리를 계속하다가 2015년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은 5월부터 음. 금리를 올리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 또 2015년 5월에 음. 그때 당시 FLB 의장이 하원에 나가가지고 어 테이프링 얘기를 처음 해서 예. 막 엉망이 되고 막 이런 때예요. 음. 자 이때 2015년 12월에 음. 처음 금리를 한번 예. 올렸습니다. 예. 올리니까 주가가 어 12월부터 해서 1, 2월까지 주가가 음. 쭉 빠졌어요. 올해와 마찬가지네 그죠? 그렇죠. 일단 전쟁만 제외하고 나면. 예 예. 금리가 <웃음> 이제 올린 한번딱 올렸더니 예. 주가가 확 빠지니까 2016년 도는 금리를 한번도안 올렸어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주 이제 그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2016 2017년 들어서 금리를 다섯 번 올렸어요. 예. 2017년도에 금리를 다섯 번 올렸고 여기, 요, 요 빨간 점이 있잖아요. 여기, 예, 예. 여기에서는 드디어 테이프링도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올리고 다섯 번 올리는데 다섯 번째 올리는 마지막 정도에 테이프링을 드디어 음. 시작을 했어요. 예. 유동성을 회수를 했어요. 음. 그런데 2018년에도, 2018년에도 음.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예. 계속 올라갔는데. 어, 그 이후에 주가가 한번 조정을 음, 받았어요 음. 그리고 나서 다시 (2019년까지) 쭉 올리고 예. 나서 여기가 금리를 (8번째) 올린 음. 거예요 올리고 여기가 금리를 (9번째) 올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쭉 회복을 했어요 예.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금리를 이제 (9번) 올리고 나서 아이제더 이상 안 올리겠구나 음. 그러고 나니까 하다가 이제 뒤통수 맞았네.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쭉 올렸고 여기서는 예. 아 아직도 금리 올리는 게 남았다. 그그 예.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제 저기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음. 어, 재고 과잉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소비 축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막 겹친 예. 거거든요. 즉 예. 금리를 올려서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음. 얼마냐면 대략 25개월 후에 나타났다는 뜻이죠. 예.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하는 처음에는 음. 빠졌어요. 예. 그런데 막상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고 나서니까 하야 이렇게 다섯 번이나 음. 이제 올해 뭐 일곱 번 얘기를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즉 올리고 또 예정된 테이퍼링도 하고 다 올라갔어요. 다. 음. 물론 이제 조정은 뭐 조금씩 있겠지만 뭔가 의미 있는 하락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가고 쭉또 조정 좀 받다 쭉 올라 갔다는 음. 뜻입니다. 또 경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좋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요즘 어~ 경기가 좀 침체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도 처음에 금리를 올렸던 그 시기에는 네네. 경기 침체도 같이 동반됐다 예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아~ 음. 금리를 아까 그~ 이제 음. (12번의) 금리 세세번 이상의 예. 금리를 (12번의) 케이스도 받고 바로 직전에 케이스도 우리가 이렇게 음. 이제 수직, 거의 뭐, 이거 엄청난 음. 상승이 있었던 그래프도 이제 보셨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봐야 될 자료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입니다. 예. 이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해, 연한선이 코아 CPI, 그러니까 음. 핵심 물가 지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냥 이제 물가 지표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물가 지표가 쭉 이렇게 올라가서 음. 지금 7.5까지 나와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어 CPI는, 어, 저기, 연료비라든지, 이제 변동성이 많은 것을 제외한, 어, 물가 지수인데, 이게 지금 이쪽에 보면 한 5%에서 6%, 그게 음. 언제냐? 5월 달에 피크를 찍고, 지금 다 내려오는 걸로 지금 예측자료도 음. 다 나와있어요. 예. 올라가지만, 이게 언제냐? 5월에 5월. 음. 5월까지 물가는 올라가겠지만 그이후에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걸로 지금 자료들이 나와 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 물가가 좀 정점일 가능성이 있는 게한세 가지인데 첫 번째 미국의 ppi 아니 음.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가 어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어 꺾이는 느낌이 있다 두 번째는 미국 경제, 미국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고차 매매 시세가 벌써 꺾여버렸어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도 상당히 많은 주와 음. 유럽의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는 말의 의미는 어 저기 물류, 물류와 음. 관련된. 이러한 그 막힌 것들이 뚫린다는 얘기고 이렇다고 하면 은 재고축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예. 그렇다면 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좀 기회가 될수 있는 음. 게 있다.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얘기했듯이 최근에 가장 뉴스에 많이고 투자들의 근심인 장단기 금리차 축소 문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는 걱정할 음.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음. 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의미 있게 좀 옆으로 기는 것도 아니고 5월 이후에는 다 떨어지는 걸로 다 나와 있다 이런 걸 본다면 결국 지금의 시장을 지배하는 건 투자 심리가 극도로 불안하다 음. 뭐 이런 것이 뜻하겠죠 예. 결론은 뭐냐면 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어, 이제 저점이니까 몰빵해라 아, 지금 싸, 싸지 않느냐? 물빵해라 이제,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 분할 매수예요. 음. 그 중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요. 초창기. 음. 초창기에, 아까 5월 정도까지 지금 이건 이제 금리 인상 초창기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5월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수 없고, 음. 그다 저점 확인을 위한 5섯 가지 변수도 아직은 불투명하고. 예. 또 전쟁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2820을 <웃음> 예. 또 통과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 실적 기대치에 부합하는 기업. 예.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 음. 그 그러니까 실적은 좋게 좋은데. 계속 나오는데. 음.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예. 같이 주가가 모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음.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선진국의접해할줄 한번 봤더니 올해 예. 들어 올해 들어와 올해 (2월 7일날) 기준으로 해서 (2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연간 그러니까 예. 어~ 이, (2021년 1월부터) (2월 7일이) 아니라 음. (2월 7일부터) 역산해서 (1년) 전 예. (2021년) 2월 8일부터 예. 2022년 2월 7일까지 음. 저포주를 봤더니 22.7%가 올랐어요. 음. 저포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이죠. 예. 실적을 반영을 못한 그렇죠. 종목이 되겠죠. 그런데 예. 작년에 연간 어, 0.5%뿐이 안 올랐는데 음. 에, 올해 들어와서 22.7%가 올랐다는 건어 예. 1, 2월을 뺀 거잖아요. 예. 1월 빼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음. 0.5에서 갑자기 음. 어, 22.7%가 올랐으니까 그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라 그렇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머징 마켓도 똑같, 똑같은 똑같어 음. 연간 기준으로 해서 2월 7일 연간 기준으로 이머징 마켓도 5.5. 음. 한국도 11.4. 이머징 마켓 속에 이제 한국도 들어가 있을 그렇죠. 건데 일본식 마켓도 작년에 0.8인데 지금 올해를 포함한 직전 1년에 5.5면 올해 대부분 올랐다. 그렇죠. 그 그렇죠. 음. 다음에 한국도 11.4.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결국에 있어서 기술주라든지그 다음에 이런 쪽을 음.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런 쪽도 한번 예. 어좀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예. 어 좀. 저기,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음. 왜 그러냐면요. 2014년, 15년, 그때, 음. 어, 미국, 저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저평가, 이제, 그, 금리가 낮을 때, 차화정이 있잖아요. 자동차 예, 예, 예. 화학 경유가, 어, 시장을 주도를 했었어요. 음. 2012년, 13년, 음. 14년, 3년 동안, 음. 차화정이 주도를 했는데, 2015년, 음. 금리를 올린다, 만다를 얘기가 예. 나오면서, 차화정을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손실이 굉장히 컸어요. 예. 그 때, 저 PR주, 이런 음,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음, 음. 시세를 냈고, 예. 이때, 이때 철저히 저평가 종목을 산 음. 개미들 중에 왕개미들이 탄생을 했어요. 음, 예.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음, 음. 왕개미들이 탄생을 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개미 여러분들이 왕개미가 되려고 음. 한다면, 여기서는 일단은, 어, 2010년, 2000, 2020년, 음. 2021년에 주도했던 종목에 대한 어떤 추가, 어, 환상을 조금은 버리고, 예. 약간, 어, 투자 패턴을 좀 음. 바꾸는 건 어떤가, 음. 이런 제안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 그러한 저퍼주 음. 외에 또 하나는, 조금, 조금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주사들이에요. 예. 그러면 지주사들이 중복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음. 그 회사들의 ABC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의 음. 시가총액하고 지분율을 보면 은이 예. 시가총액이 더 낮, 음.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지주사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예. 거죠. 우리나라의 만의 특성인데 음. 아마 아마 어쩌면 올해는 지주사가 굉장히 각광을 음.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예. 그래서 저 PER 주그 다음에 저평가된 지주사 주뭐 음. 이런 쪽을 이제 좀 바라보시고 단지 이제 결국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문제, 음. PPI 문제가 있으니까 원가 관리가 좀 안돼서. 어, 저기, 원자료 상승을, 음. 어, 저기, 판매가, 예. 소비자 물가에 전가시키기 어려운 기업들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인건비 부담이 좀큰 기업들, 음. 이제 이런 데들은 결국에 있어서는 원가 관리가 여기도 안 되는 기업이 되겠죠. 음. 이런 데는 좀, 어, 피해서 저퍼, 그 다음에 지주사, 이런 쪽을 어, 지금 현재 혼란된 이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어, 10분의 1씩, 음. 어, 떨어지는 날, 과감히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건, 결국에 있어서, 아까에 있어 차정 시대 이후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15년, 왕개민들이 탄생했다는 이 신화를 한번 듣고, 음. 조금, 어, 플레이를 해보는 게 어떤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들었지만 언젠가 다 지나갑니다. 그죠 아, 지나갈 그렇죠. 것이고 네. 전쟁이 3차 대전이 되겠다. 미국도 참전하고 러시아도 참전하고 뭐 유럽도 참전하고 이런 상상은 전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현금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현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쭉 겪어 보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이라는 변수보다는 경제, 경제의 본질, 특히 금리 인상 시즌 이것에 맞추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할때큰 털에서 보면 불안하고 조금 답답하실지라도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될 때다. 분할 매수를 어떤 규모로 할까라는 것은 투자자분들의 재정 형편이나 투자 태도에 따라 다 다르겠죠. 아,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어, 나누어 드립니다. 자, 오늘 또 2월 셋째 주, 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가 듣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